오버월드에는 터줏대감인 주민들이 있다면 네더월드에는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글린이죠 생긴 건 돼지와 비슷한 인상으로 순하고 정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그 어떤 생물보다도 돈을 밝히는 속물 오브 속물 집계사장보다도 더한 자본주의자들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이 세상에 없어. 이들은 가까이 있는 플레이어의 재산 보유량이 적다고 느껴지면 집단으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금을 의미하는데요. 피글린들은 금을 수집하는 참 괴랄한 취미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이들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금으로 된 의류를 착용하고 있어야 플레이어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지 꿀꿀 소리를 내며 황금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있다고 만사 해결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민들과 다르게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피글린들의 창고를 건드는 순간 플레이어들을 적대합니다. 야생이 제일 쉬웠어요라는 교육책자에서는 만약 잘못해서 피글린들의 보물 창고를 건드렸다면 재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지옥의 지성체답게 금을 주면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네더 세계의 주민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글린들은 근본적으로 네더월드에서만 살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버월드로 나오는 순간 메스꺼림 저체온, 공포증 등 급성적인 증상을 느끼다가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지능도, 돈 욕심도 모두 사라지고 주민들처럼 정화시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피글린들에게 오버월드 방문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돈을 밝히지만 마음 한구석은 나약한 피글린들은 오늘도 돼지 저금통에 황금을 저축합니다.